지스의 이 풀백 앞머리, 내머리장잘 섞이게 쭉 이렇게 연출을 하시거나 더 가발티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꽤게 마음에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이제 앞머리를 기른 지한 1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없는 상태인데 언제부턴가 그뉴진스의이풀백 앞머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확김이 잘랐다가 굉장히 후회를 할것 같아가지고 앞머리 가발을 사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시딩으로 요 되게 유명한 핑크에이지 앞머리 가발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한번 그냥 딸깍 붙여보고 제대로 착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붙여보면서 어떻게 연출하면 좀 자연스러운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박스를 여시면 앞머리 가발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가 좀 다른 저렴한 가발들이랑 다른 게 이렇게 앞머리만 똑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쪽에 사이드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앞부분이랑 이 옆부분? 뒷부분까지 이렇게 360도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머리만 똑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옆이랑 이런 데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좀 대충 붙여도 되게 자연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사용 방법도 진짜 쉬운 게이 안쪽에 이똑 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저처럼 오대5 앞머리로 이렇게 가르마를 사주시고 요 완전 끝쪽 말고 조금 가르마가 들어간 이쪽에 이렇게 핀꼽듯이 꽂아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요사이드뱅드를내 머리랑 잘 섞이게 빗으로 이렇게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좀 완벽한 풀뱅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시스루?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딱그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좀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좁으신 분들도 다이 사이드뱅을 빼가지고 숱이나 면적 조절을 하면 돼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저는 살짝 키메이컷 같은 느낌으로 조금 짧고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으로 이런 뉴 진스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몰아와서 기장을 조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기준이 되는 앞머리부터 이렇게 바짝 잡아준 다음에 일자로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주고 기장을 맞춰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좀 뚝뚝 끊기게 하는 게 요즘은 또 유행인 것 같아서 <웃음> 지금 좀 이상하니까 빨리 여기서 잘라줄게요 이 옆머리 자를 때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수적으로 잘라준 다음에 길이를 이렇게 살짝씩 맞춰가는 게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장으로 잘라주고 요즘 또 히메컷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옆머리를 자르기 좀 아까워가지고 여기가 사이드뱅이 진짜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이드뱅을 마치 내 옆머리 입 마냥 이렇게 쭉 끊기게 이렇게 해주시고 좀 어색한 부분들은 고데기로 잘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앞머리는 오히려 요즘은 좀 요즘 고데기를 안 하는 추세 같아가지고 그리고 원래도 약간 볼륨감이 있는 상태로 가발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냅두고 요 옆머리들만 살짝 이렇게 볼을 감싸듯이 이렇게 고데기까지 하고 빗으로 빗어주면 정말 요즘 유행하는 딱 그런 히메커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연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옆머리로 살짝 귀를 가려서 이렇게 연출하시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고 진짜 여기 끝쪽부터 모가 엄청 동글게 이렇게 커버가 돼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제 생각보다도 더 가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앞머리는 자를 때만 기분 좋고 이 기장이 조금씩 내려오고 거지존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 후회되고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앞머리 가발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